즐거운 청소시간 우리 모두 청소해요 이쪽 저쪽 들어봐요 모두 같이 청소해요 청소할 땐 힘들어도 이쪽 저쪽 들어봐요 따, 따, 따, 따, 따 모두 같이 청소해요 따, 따, 따, 따, 따 청소할 땐 힘들어도 하고 나면 뿌듯해요 깨끗해진 우리 집에 놀러와요 청소해